안녕하세요 막냉이에요. 레이라가 뭘 엄청 집중해서 하고 있어서 카메라 켜봤어요. 자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왜요 카메라? <웃음> 피부천사죠. <웃음>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뭐 하고 있었어요? <웃음> 아 잠깐만. 보면 모르시겠어요? 내가 어? 지금 영지를 꾸미고 있는데. 아니, 막내니 응? 내가 아까, 아까 뭐라고 불렀잖아요. 나 영지 꾸미는 거 자랑하려고 불렀다고. 그때 타일 깔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그래. <웃음> 이거 저, 타일 크기 조절할 수 있는 거 알아요? 뭐야. 아, 나 진짜 이거 몰라서. 나 진짜 손목 진짜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웃음> 이거 하나하나 이거 수작업이라고요. 이거 뭔가 뒤들. <웃음> 지금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 근데 왜 갑자기 영지예요? <웃음> 저 포럼에 얼마 전에 또 모험가님이 영지 놀러 오시고 크게 실망하신 거예요 <웃음> 아, 너무 지저분하다고? 아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방 깨끗하거든? 근데 아, 이러다 모험가님 나방이 더러운 줄 알겠다 <웃음> 후진 영지 참을 수 없지 하고 바로 뚝딱딱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퀴즈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됐어요 왠지 알아요? 저안 그래도 막랭이한테뭐 부탁하려 했거든요? 퀴즈 내줄 테니까 저뭐 하나만 홍보하게 해주세요 뭔데요? 모험가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약간 봄맞이 영지 꾸미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지 꾸미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여기 포럼에서 모험가님들과 참고하면서 꾸미니까 아,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같이 영지 꾸미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은 거죠 이번 컨셉은 봄인데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이봄 컨셉에 맞게 그 이벤트를 열어서 이벤트 기간 동안 모험가님들이 나는야 영지쟁이라는 이름으로 포럼 갤러리에 글을 올려주시고 영지를 자랑해주시면 열 분을 제가 선정해서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따당 따당. 그럼 이제 퀴즈 내주세요. 공부해 드렸으니까나 아직 끝이라고도 안 했는데. 근데 네, 끝이에요. <웃음> 지금 영지 관련이니까 제가 또 영지 관련 퀴즈 내드릴게요. 다음 중 영지에서 설치할 수 없는 공방은 무엇일까요? 1번 조경 공방 2번 요정 공방 3번 무역 공방 4번 연금 공방입니다. 많이 어려운 퀴즈 같은데 우리 모험가님들 똑똑하시니까 잘 맞추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해당 영상이 올라가면 밑에 댓글로 감뭄명 써보면 그리고 정답 같이 적어주세요. 이벤트 많이 참여해서 같이 우리 영지 꾸미기 하고 영지 많이 많이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컷! 네, 이렇게 꾸밀 수 있었던 게 친구 중에 노루궁디 버섯 보험가님이 이것도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꾸미고 있어요. 노루궁디 버섯님 보고 계시나요?